이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경기행에서 이틀째를 맞았 어제 사쿠라파를안 가려고 하다가 사쿠라파 가서 또 신나게 힘들어지고 왔네 아, 어제 나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불아 술을... 너무 피곤하다 어디 가볼거냐면 뒤에 있는 유프라방베이커리 <목소리> 한번 가볼게요 여기 커피는 어떤지 한번 제가 맛을 도 보고 디저트도 맛을 봐야 난뭘 시켰냐면은 그거 잘 시켰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빵이 다 커요 케이크 빵이 나 오늘 되게 처음 먹어보는 커피인데 아메리카노랑가 단어를 못 봐가지고 아이스 라오 커피라고 따로 시켰어요 그래서 이건데 난바어 먹어볼게요 이다강 커피보다 조금 쓴맛? 쫄이는데 음, 한국에는 크리스피 크림 글레이즈드 맛이긴 해요 그래도 빵인데 되게 쫀득쫀득해요 <목소리> 어제 새벽부터 계속 지금 이동만 해가지고 오늘은 좀 여유롭게 있어보려하 하거든요 여기 아메리카노를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랑 c a 쓰고 m e r i c 봐 n a m 다 r i c 커피는 테이크아웃 해달라면 돼요. 아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지 못해 이거. i c 시간 a m e r i c 것 n a 먹을 r 같아 이거. 나 시내를 좀 돌아다녀 보고 남 e 의 전망대 한번 갔다 오고 야 날씨 너무 좋아 얘들 학교 갔다 오나 보다. 되게 재밌으신 분들이네. 알았죠, 알았죠, 알 이제 밤사이 전망대를갈 건데, 원래는 제가 어제 그 버기탔던 업체에서. 툭툭을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툭툭은 비용이 좀 비용이 좀꽤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오토바이를 빌려서 가는 게좀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s <놀람> o 이 e d y how long take it to 남사. Uh baby 3 0 minutes or 1 hour. 30 uh, s to 1 hour. 툭 baby alone 1 o 0 코. Baby g o in bed, baby 아 한렛 baby 한 50000. 어. 오토바이에. You pay for t and you b u y k to h m 만 60,000. is all automatic. 그러면은 차라리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게저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남파의 포인트로 가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여권만 맡기면 될것 같아요. 그럼 상여고 있습니다. 보이는데?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게 길이 잘 되어있진 않다고 내가 설명도 들었고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아니 여기 플리퍼를 어떻게 신고 올라갔냐 올라간 사람들 그것도 우기해 필리폴 실로 올라가야... 그게 아닌데? 아휴, 힘들어. 네, 여기 일단 남사이에 올라왔는데 30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안 쉬고 올라와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제가 블루라곤보다 더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2 0 분째 있는데, 야 아, 내려가기가 싫다. 아 너무 좋아. 여기도 한국 사람이 많이 오긴 오죠. 라군이나 뭐, 사쿠라바만큼 많이 가는 데는 아니니까. 저 친구가 이제 프랑스 친구인데, Say Hello, on My YouTube. h hey. e l l o Everybody. <웃음> 제가 처음한 사실인데 프랑스 친구들도 여기 되게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한국인만큼 많이 온다고 하네요. Excuse me? Yeah, I have. No, no, no, no. It's start. <웃음> Red Marine, Red? Marine. Red Marine. Oh, so yeah. I'm <웃음> um, a k i n video on my y okay. um. o oh, okay. <웃음> 아까 여기 양이 만났던데. <웃음> 여기가 사쿠라 바크 인차 사쿠라 바레 이제 스마일 비치가 있는데 뒤에 봐봐요 진짜 이거 카메라에 다안담겨 눈으로 봐야돼요 이건 그래서 이제 스마일 바좀 가볼건데 예, 뷰가 그렇게 좋대요 뷰 미쳤다니까 여기서 신선노름 제대로 하고 가는 거 같아. 라오스가 이런 데는 몰랐어. 그냥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진짜 한달 있고 싶어. 아 너무 잘 지나갔네. 라오스가 한없이 액티비티를 하고 싶으면은. 진짜 극한으로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고 한없이 늘어지고 싶어 하면은 끝까지 늘어질 수 있는 나라가 라오스 같아요 아, 진짜 이틀 있었는데 너무 좋다 라오스 이틀차 와서 오늘 어디 갔다 왔냐면은 네, 루앙프라방 베이커리에 가서 이제 간식을 좀 먹고 네, 남사이 전망대를 가서 이제 전망을 보고 왔는데 네, 루앙프라방 베이커리는 일단 한국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투썸플레이스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가면 정말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카페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사이 전망대 투투기를 타고 가시면 10만 킵 정도 들 거예요 입장료도 만 킵이고 그리고 물까지 사면 은만킵제 생각에는 스쿠터를 타고 갔다 오는 게더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경치도 좀 바라보고 대신에 아까 산 올라가기 전에 얘기했던 이제 슬리퍼나 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향을 하시고 운동화를 신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돌이 미끄러워서 슬리퍼나 샌들 신고 가시면 힘들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 스마일피치바 이제 한 5시쯤 되면은 여기 사람이 엄청 와요 왜냐면은 여기 일몰이 지기 때문에 선셋보려고 이때문에 조금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좀 눈이 부시더라도 해먹에 누워가지고 좀 즐기시는걸 오늘은 6시에 제가 관계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분이 있어서 한국인 친구예요 한국인 친구들 만나고 같이 저녁먹고 그러고 쉴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오전 아침 일찍 이제 루앙프라 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오늘 방귀 행이 주차 끝.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 나라는... 적당이 없습니다. 양이 엄청 적거나 엄청 많거나 둘중 하나예요. 주니다한 나라에 많이 놀러 오세요. 내가 아직 라오스 떠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오고 싶어. <웃음> 여러분 사쿠라빠올 시간에 여기나 오십시오.